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글만세입니다 저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아이들과 수업시간에 재미있고 쉽게 부를 수 있는 요일노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노래의 음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은 별이에요 작은 별은 지난번에 우리가 자음 첫소리 공부할 때 많이 불러봤지요 아마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노래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은 학교 토요일은 한국학교 일요일은 썬데이 월화수목금토일 방금 제가 불러드린 이 노래의 노랫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창에 저희 블로그 주소를 적어놓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요. 오늘 같이 부르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노랫말도 들어있습니다. 이 노랫말은 미국에 있는 토요일 한국 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다니고 토요일은 한국 학교에 오고 일요일은 썬데이다. 이런 말을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은 학교 토요일은 한국학교 일요일은 썬데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쉽지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쉽게 1년 동안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 첫 시간에 가르쳐주시면 아마 1년 수업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